아, 밥 먹다가 김치 국물을 흘렸네. 주번 누구냐? 전대요 아, 재영이냐? 예. 옷좀 닦게. 휴지 좀 갖고 와라. 예. 네. 출석 부른다. 빈 자리 누구냐? 재영인데요. 어디 갔어? 안 왔는데요. 또 지각이야? 예. 네. 선배, 휴지 가져왔습니다. 지각을 밥 먹듯이 해요. 휴지는 왜 갖고 왔어? 급해서요. 자리에 앉아 어, 묵지하네에 뒤가. 너경비야 근데 아까 휴지 가지러 간 녀석은 왜안 오는거야? 선생님! 제가 찾아볼까요? 넌 지각이나 하지마라 누가 갔냐? 몰라? 음. 자 오늘 가족사항 조사하는 날이지? 예. 어, 네 써왔지? 네혐민라 했어? 했지 야 니네 가족 됐다 많다 한정민 응. 가족사항 좀 보자 네안 예. 갖고 왔는데요 이 녀석이 의자 위로 올라가 아. 자이제 가족사항 좀 보자 선생님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살아계세요 어? 너 지금 제정신이야? 이거 현민이 거잖아 이 녀석아. 정신 못 차려? 의자로 올라가. 아나 진짜. 이재형. 예? 네? 너 어디 가? 휴지 가지러 가는데? 휴지를 왜 가지러 가? 급해서요. 화장실 좀. 너 어디 간다고 그래? 들어가 앉아 이 녀석아. 어 되게 묵직하네. 아, 씨. 넌 여기 왜 올라가 있어? 내려가 이 녀석아. 이상한데 편안하네. 나는 난, 난 묵직하네. 그러니까. 어? 어? 희한하네. 이 녀석들 정신못차일 거야? 어? 내일까지 부모님 모시고 와. 알았어? 아, 이 녀석이. 아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제형의 애비 되는 사람. 아버님 오셨어요, 네. 아유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네. 예. 네. 아버님 네? 어디 가세요? 휴지 가지러 가는데. 내일 오세요. 아 예. 내일 오세요. 아, 예. 자, 오늘 가족사항 조사하는 날이다. 또아지저 선생님 아까 조사하셨는데요. 가족사항 조사를 언제 했다 고 그래, 이 녀석이야? 안했어. 응. 야, 가족 됐다 맞네. 응. 한현민가족사항좀 보자. 예. 안 갖고 왔는데요? 이 녀석이 의자로 올라가. 아! 자, 이재형, 가족 사항 좀 보자. 선생님, 없던 여동생이 생겼어요! 어? 할아버지도 살아계시네! 아, 너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, 녀석아? 그. 어? 의자로 올라가. 아, 아 나, 나 진짜. 진짜. 이재형, 예? 너 어디가? 휴지 가지러 가는데? 요 휴지를 왜 가지러 가? 급해서요. 화장실 좀. 들어가 앉아, 이 녀석아. 정신 차려, 정신! 어, 묵직! 잠깐만! 이 장면을 꿈에서 본것 아. 같아, 나도 그래봐, 너! 어서! 넌 여기 왜 올라가 있어, 이 녀석아? 이녀석요 이상하게 편안하네. 아, 굿지 그래. 그러니까. 어? 어? 귀엽네. 자, 수업하자. 진도로 어디까지 나갔냐 반장 일어서. 예. 반장은 얘잖아이 <웃음> 녀석이 말이야. 반장 일어나. 네. 어, 그래, 반장. 예.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? 잘 모르겠는데요. 이 녀석이 의자로 올라가. <웃음> 나 진짜. 그럼 주번 일어나. 주번 일어나, 주번. <웃음> 선생님도 저 반장이에요, 반장. 아이씨. 아, 그래. 어, 주번 일어나. 어 그래 주번, 네 선생님. 진도 어떻게까지 나갔어? 반장이 르는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? 이 녀석 꼬박꼬박 말대꾸 할 거야, 어? 다음 시간까지 부모님 모시고 와. 아, 아유, 선생님 네.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이 재영의 앱이 되는 사람. 아, 아버님이세요? 아유, 아유 예, 예. 근데 예 어떻게 오셨어요? 네, 저기요, 제가 휴지 가지고 왔는데. 아, 아버님, 이건 휴지가 아니라 신문지입니다. 우린 이걸 씁니다. 아유 부드럽게 이게. 아, 이 휴지는 왜 갖고 오셨어요, 그럼? 급해서요. 얘는 묵직해 내가 아빠 나도 묵직해 그래 그럼 가자 어? 예어 이재 형너 예? 어디가 휴지 가지러 가야돼 휴지를 왜 가지러 가 급해서요 그래 그럼 네가 이걸 써예참 어. 아빠 어. 할아버지가 살아계시오 그래 너왜 남의 휴지를 갖고 가넌 여기 왜 올라가 있어 내려와 이상호게 편하네요 나 묵직하네 그러니까 잠깐 어? 이 장면을 꿈에서 본것 같아 어? 희한하네, 희한하네.